와, 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 정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닭갈목으로 여기 소양댐 밑으로 올라왔는데, 춘천에서 유명한 감자밭이랑 따뜻가 있어요. 저길 건너 보이시죠? 또 통나무집이랑 유명한 어, 그런 닭갈비집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이에 이런 곳이 있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니, 뭐니, 여기는 천원짜리들이 이렇게 줄서 있어요. 천원짜리 친구들이 줄서 있어요. 음, 봉을 건너는데. 음, 헤이 <웃음> 귀여워. 음. 와, 와, 와, 와, 귀엽다, 귀엽다. 그리고 여기 묵둥이들 있네요. 묵은둥이들. 우와 이게 아 이거 계절복란금이구나. 방울복란금인 줄알 깜짝 놀랐네. 칸칸이. 칸칸이. 어우 아, 이쁘지 이쁘다 이 칸칸이 요렇게. 나도 이렇게 키워야지. 멘도사 뭘까요. 어 마리드금. 마리드금이 조금 이러네. 문제몸 들어가는 일을 어 역시 예쁘게 커야지 얘네들이 꼬대가 나게 하는 음 마리드금 예쁜 게 많네요 여기 아니 마리드금이 아니고 라우들이 어래된 나이들 우와. 우와 수연인가 봐요 수연 수연이가 이렇게 묶음 음, 음. 우와. 음. 우와. 음. 아,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가 지저분하게 커있네. 여기는, 한 개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 2,500원짜리. 그래 그, 아스니까 왔으니까 그냥 가기 섭섭한데요 이거 두개 5천원 줄 아는데 엄청 따글따글 따글 묵었어요 저 이거 데리고 가고싶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데려다가 한번 합식해서 음, 너무 이쁘다 이거 데려가야 되겠네요 두개두개 두개 골랐어요 저는 원 아치. 음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그거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아아참 있냐? 우리 집에? 무슨.. 아우.. 왜 생각이 안나죠? 몰라.. 생각 안나.. 있는데 음. 음, 개당 3,000원 두개 5,000원 두개 2,000원 한개 2,500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아메치스가 엄청 수영을 예쁘게 하고. 있네. 이름들은 왜안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이게 진주 목걸이 같은데? 맞나? 뗏물이야. 와, 레티지야잼 철하다. 렛티지야 어. 잼 철하. 다 돌아 돌아 <놀람> 돌아 돌아 이런데서 진주를 하나 건져야돼, 진주. 진주가 안보여, 진주. 우리집에 없는게 진주지. 비싼걸 말하는게 아니라 우리집에 없는거. 이거 유적국은 우리집에도 있는거. 음. 우리 집에 없는 게 진주라. 음. 이거, 이게 우주물 하나 더 데려요. 어? 이거 저건가? 적기성 이걸 적기성 이걸 하나 그러다가 억수로 크게 키워볼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거 한번더 사고 싶었는데 데려가야 되겠어 이거는 적심해놓은 것 같아 적심 적심해놓은 자리가 딱 보이네 근데 이게 이게 뭔데 이렇게 조그만 게 있을 거야 다글다글하니? 음 이걸로 가져가야 됩니다 저기다 누가 봐 들어 쫄벽 여기는 이런 바구니 이런거 안주나? 담을 수 있는? 우와 애플민 진짜 예쁘다 근데 다 말랐네 물을 너무 안줬나 본데 음, 오늘은 제가 다육이, 2,500원짜리 4개, 만원, 설란 2개를 사가겠습니다. 이 설란 말고.